안녕하세요. 동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입니다. 10월 마지막 날 월요일입니다만, 네. 주간주식시장 전망은 11월 첫 주차. 이게 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네. 시진핑한테 땡큐. <웃음> 네, 독재자, 독재권력을 강화하면서 네. 경제 자율성에 대한 불안을 느낀 외국인들이 네, 네. 저평가된 한국 주식을 많이 샀다. 네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드리고 오늘 네네. 핫 뉴스 핫 이슈에서는 최근 미국도 그렇지만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다. 뭐 11월달에 중간선거도 예예. 끝날 것이고, 뭐 크리스마스 등등해서 나름대로 이제 대세 상승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아니다. 이것은 기술적 반등이다. 네. 다시 더 크게 추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야기는 오늘 하디슈에서 함께 다루어보겠습니다 자, 최근 동향, 조금 전에 제가 시진핑 땡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관련해서 네. 말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어느 정도 아까 모두에 음. 네,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시진핑이 예. 3년임을 이제 했죠. 예. 이제 그것이 음. 경제보다는 이념, 정어 음. 이념 뭐 이런 쪽으로 음. 어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염려. 예. 그다음에 독재에 대해서 누가 이제 그 바른 말을 할수 없다는 음. 염려 뭐 이런 것들이 음. 에, 중국 시장을 불안하게 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금 이탈이 많이 음. 있었는데 지금 어추산을 하건데 음.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우리나라 코스피에 들어온 게 대략 한 3조 6천억 정도 예. 된다고 하니까, 예. 당연히 이러한 돈이라고 하면은 음. 우리나라 지지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음. 미쳤을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미국 시장에, 미국 시장도 음. 본다면 SP 500이 그 음. 바람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예. 제가 이제 한 3주 전인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3,600포인트를 지켜야 된다. 예. 3,600포인트를 깨고 나면은 음. 오랫동안 어 회복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음. 그런 얘기를 예. 했는데 지난주에 3,600이 아니라 50일 이평선인 3,900포인트를 음. 상향 돌파했어. 예. 물론 이제 주중에 한번 돌파했다가 미끄러진 음. 적도 있었는데 금요일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3,900을 넘으면서 음. 5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예.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은, 앞으로 남은 음. 201선에 도전할 수가 있는데, 예. 현재 50일선과 201선이 매우 가깝게 있어요. 음. 201선이 대략 한 4,100포인트인데, 예. 4,100포인트는 충분히 도전할 수 음.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문제예요. 음. 이제 이것을 돌파를 하고, 그 이외에 더 계속해서 가려면은, 가려면은 응. 에너지가 필요한데, 예, 그 에너지가 과연 그, 있느냐? 그렇죠. 그 에너지가 있느냐는 네. 어, 전반적으로 좀 음부호를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조심스러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예, 있는 그 거죠. 네, 네. 핫 이슈에서 더 깊이 다루어 보고. 자, 이번 주는 어떤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어, 목요일 새벽에 음. 그 발표가 되는, 예. 어, 파울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 되겠죠. 예, 일단 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울 의장의 이제 기자회견인데, 75BP, 0.75 예. 올리는 건 기정사실화 됐기 예.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예. 없는데, 이제 거기에서 파울 의장의 회견에서 음.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예.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음. 언급이 될 것이냐 하는 예.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 부분이 언급이 좀 된다고 한다면 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3951 이동평균선을 음. 돌파한 FMC가 좀 힘을 받겠죠. 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12월 FMC에서 음. 지금 현재 0.5% 오리는게 확률적으로 예. 가장 높아요. 50%가 음. 약간 넘어요. 그리고 0.75를 올린다는 얘기도 40%가 약간 넘어요. 예. 그럼 나머지 대략 한 8% 음. 정도는 0.25%를 음. 올릴 수도 있다는 예.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을 예. 지금으로서 음. 본다면 8%니까 가망은 없지만 음. 파울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속도 조절이 나온다면 음. 음. 0.25%를 올리는 얘기도 좀 힘을 받겠죠. 네, 예,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실제로 뭐 12월달에 25pp를 네. 올리냐, 안 올리냐라는 것보다 네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피봇 약간 방향전환 그렇죠, 그런 네. 분위기는 많은 듯하다. 아, 이런, 그, 그렇죠? 그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이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이미 나왔어요. 예. 캐나다 중앙은행이 시장에서는 음. 뭐0 7 5 오른 거 기정사실을 했는데 예. 0. 오만 올렸어요. 음, 예. 그러면서 캐나다 중앙은행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은 금리 인상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음,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음, 있다. 예. 이런 언급까지 했어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보호의 구체적인 적용을 캐나다에서 했다. 그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런 걸 봐서는 미국도 어, 지금 캐나다에 이러한 것이 영향을 꺼내 음. 있, 있다면, 예. 어, 진짜 그피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주간 키워드인데,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거 하나가 좀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 실적인데, 음.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수출이 계속 증가를 했는데, 예, 음. 단지 수입이, 수입이 더 많이 증가해서 무역 정자가 계속 됐잖아요. 예. 그런데, 내일 발표하죠 1일날 음. 발표하는 수출 실적이 음. 마이너스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음. 마이너스 한 2% 대의 예.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고 음. 수출 실적하고 우리나라의 12개월 선행 에 음. EPS 주당 순이하고 예. 연관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주당 순익을 갈가먹는 음. 요인이 될 것이고, 그럼 주가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예.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번 주에 한번 좀 어,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싶습니다. 가끔씩 우리 소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네. 한국 수출이 네. 세계적인 경제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다. 아, 그렇죠. 네, 예, 예. 예, 예, 예. 이 수출에 대한 중심 국가 등등의 이야기했는데 를 그것도 영향을 미치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디슈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다. 오르는 속도가 상당히 가팔랐죠. 최근에 보면 네. 오르기도 했거니와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대세 상승이다 물론 네네.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네네. 이제 대세 상승에 접어들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있는데 네. 어떨까요? 일단 그 이제 대세 상승이냐를 알아 보기 음.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면 먼저 바닥을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바닥을 예. 찍어야 되는데 과연 바닥을 찍고 올라간 것인지 음. 단지 피봇 기대감에 의해서 그렇죠. 올라간 건지 그것을 살펴봐야 돼 우선. 어,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된 바가 있는데 주가 바닥하고 가장 일치도가 높은 음. 게 ISM 구매자 관리지수예요. 예, ISM 예, PMI, 예. PMI 구매자 관리지수인데 지난주에만 할 때만 해도 이제 9월 PMI 요만 나왔었는데 음. 10월 PMI가 이제 나왔, 저기 나왔어요. 예. 어떻게 나왔냐면 은 예상은 50 이상이었는데 예. 이게 50이 음. 이제 50 이상이면은 계속 경기가 확장 국면이고, 음. 50 아래면은 경기가 수축, 어, 수축 국면인데, 예. 거기에서 어, 서비스 PMI하고 제조 PMI가 있잖아요. 예. 두개다50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예. 이제 수축 국면, 우리가 걱정하는 경기 침체 국면의 일종의 하나의 지표다. 그죠? 그렇죠.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음. 아직 바닥은 아니지만, 음. 바닥권에 가까워졌다는 걸의미하는 거죠. 어느 정도 수축을 하면은 다시 튀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지금 얘기는 이게 경기 침체라는 어떤 용어로 동일시할 음. 필요는 없는데 예. ISM 제조업 지수가 구매자 관리 지수가 기준선 하에 했다는 말은 어쩌면은 바닥이 좀더가까우고 음. 바닥이 좀더 가까웠다는 건 상승 전환의 시기가 좀더 빨라질 수도 음. 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 이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달에는 또 폭락을 예상하는 내용들도 많았죠. 사람들도 가서 3000 예. 어, S&P 500 3000 이야기도 하고 말씀했는데 네. 그것에 비하면 아주 반대로 네, 그렇죠. 반대로 움직였는데 네. 어쨌든 어, PMI 지수가 수축 국면을 바라보고 있다. 네네. 가르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결국 이제 금리 그렇죠 그런 것 그래서 피봇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어이 바닥이라는 것하고 금리 정점이 무리맞물 있으니까 맞물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금리 금리가 일단 먼저 예. 정점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금리 정점을 예. 알아보기 위해서는 예. 금리를 올렸던 이유가 음.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어 물가 상승률하고 금리와 관련돼서 물가 상승률 보다 음. 금리가 아래에 있다면 은 예. 금리 인상을 멈춘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음. 그러니까 금리가 물가 아래에 있으면 네. 계속 올려야 되는 거죠. 네 올리죠. 예. 그래서 이제 9월까지 보면 은 물가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 발표되는게 예. 그냥 소비자 물가, CPI가 예. 있고 예. 그 다음에 PC 물가라고 그래서 음. 개인 소비지출 음. 물가라는 게 있어요. 예. 어, 연준이 더 많이 인용하는 게 개인 소비지출 음. 물가거든요. 예. 그래서 PC 물가가 9월까지만 해도 대략 5.1% 음. 전년 동기대는 예, 예. 5.1% 상승을 예, 했었어요. 예, 예. 그러, 그랬을 때 지금까지 현재 금리는 3.25% 잖아미국이 예, 기준금리가. 예, 예. 당연히 금리 인상을 멈출 수가 없겠죠. 음.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물가가 떨어지든지 예, 예. 금리를 더 많이 음. 올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현재 이런 상황으로 봤을 음. 때 5.1%라고 놓고 봤을 때 11월에 0 7 올리는 건 기존 사실이고, 음. 그 다음에 12월에 0.5 음. 올리는 건 거의 확률이 현재 음. 가장 높고, 예. 이걸 합쳐 보면은 대략 한 4.5%는 이제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리에다가 11월, 12월 올린, 올린 거, 거 합치면은 한 4.5가 예. 되는 그거요 그래도 물가보다 아래다. 그렇죠. 5.1 정도를 음.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보면은 내년에 금리를 또 계속 올려야죠. 그렇죠. 내년에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에 근원 pc 물가 계속해서 음. 어, 이 이후에 계속해서 9월 물가 이제 나온 이후에 10월 물가 11월 물가 12월 음. 물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계속해서 0.4 수준만 유지된다면 월월 음. 월. 예. 월, 월 상승률이 0.4% 만 음.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 2월 쯤에 음. 0.5 정도 올리고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도 음. 있다 예, 이런 전론이 되는 물가나 거죠. 물가나 금리나 이제 비슷해졌다. 그렇죠. 그래서 중단할 수도 그렇죠. 있다. 그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럼 물가가 문제네. 그렇죠. 음.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은 음. 계속해서 PC 물가가 어느 정도로 음. 어, 수치가 나오는지를 좀 일단 예, 잘 예. 보실 필요가 있고. 예. 그런데 만약에 0.45, 예. 0.05가 더 올라간다면. 0.45가 예. 조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제보다 예, 조금 더 물가가 조금 더 높다면. 그렇죠. 음. 좀 높다면. 아까 얘기한 것을 덧붙여서 내년 중반까지 합쳐서 대략 75p, 음. 0.75를 올려야 돼요. 올려야, 올려야. 그러니까 그 아. 얘기는 뭐냐면 은 올해 이제 11월 12월에 음. 두번 올리고 예. 내년에도 두세 번, 두 음. 번에서 최소한 세 번까지도 음. 올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 0.6가 되든 0.5가 되든 어쨌든 그렇죠. 중반까지는 예. 한 0.75 정도를 합, 올려야 합쳐, 합쳐서 정도 올려야, 예. 음. 그래야 물가하고 금리 수준라고 음. 유사해진다는 뜻이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비로소 주가 바닥을 확인해야 되네 그렇죠. 예. 이제 이것은 어떤 걸또 의미하냐면 은 음. 지금 피부 기대감에 주가가 음. 많이 오, 좀 몰랐죠. 오를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음. 충만했는데 내년 중반 이후까지 미뤄진다면 음.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망매에도 또 많이 나오겠죠. 음, 음, 이건 주가에 굉장한 역풍이 불수 음, 있다는 것을 예. 이제 전제로 하니까 여기에서 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음, 것이냐를 음, 좀 따져봐야 되겠죠. 예. 이와 관련돼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은 81년 음, 사례를 음, 이제 뭔 참고할 필요가 있을 예. 것 같아요. 81년이면 40년 전인데 그렇죠. <웃음>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를 음. 과연 지금 시기하고 음. 대입을 해서 맞을 수 있느냐 하는 우구심도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82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음, 예. 하나는 뭐냐면 그때 연준 의장이 폴 예. 볼커였어요. 예. 그때 무지막지한 인플레이션으로 음. 인해서 금리도 엄청나게 올렸을 음. 때잖아요. 예. 이게 폴 볼커고 또이 파울 르장이폴 볼커를 자기가 따라가겠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고. 따라가다가 거... 영국적으로 그렇죠. 망했죠. <웃음>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은 81년에도 음. 보통 이런 일이 잘 벌어지지는 않는데 예. 주가가 하락할 때는 채권이 좋고 채권이 안 좋을 땐 주가가 좋은데 예. 80이 지금도 주가와 채권이 동시에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떨어졌죠. 네, 같이 떨어졌죠. 81년도 똑같았어요. 음. 주가와 채권이 같이 떨어졌는데 예. 81년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81년 타반기에 금리 인하로 돌아섰어요. 음. 금리 인하로 돌아섰는데 채권 수익률은 한 3%, 4%까지 올라갔는데 예. 주식은 마이너스... 11.87% 였어요. 음. 그 기간에. 예. 그리고, 어, 채권은 가격은 올라갔는데 음. 주식은 왜 하락했느냐. 자, 금리를 떨어뜨리니까 당연히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채권 가격은 올라갔는데 음. 금리를 내리니까 시장에서는 아, 경기 침체가 음. 아니야 그래서 예. 경치,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면서 예. 주가는 폭락을 해버렸어요. 음.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82년도에 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음.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예. 주가가 올랐어요. 예. 얼마로 했냐면은 대략 한 15% 음. 정도 올랐는데, 채권은 음. <웃음> 한 30%가 올랐어요. 예. 주식보다 채권이 두배 올랐네요. 예. 예. 30% 올랐어요. 왜 이제 81년 사례를 음.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 2월이면 금리가 정점이지 않을까 이런 것과 대비를 음. 시키냐면 은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음. 있지 않을까 하는 예. 게현재 시장의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40년 전의 이야기지만 비록 네네.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닮은 꼴이다. 연주를 그렇죠. 이끌고 있는 사람의 스타일까지 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주식과 채권이 동반 음. 폭락을 했던 예. 것과도 유사한데 예. 그러면 예. 우리는 지금 어, 일단 주식과 채권 중에 어떤 것을 음. 먼저 해야 되느냐 음. 즉 경기 침체 신호와 관련된 것이 해소가 된다면 주식을 예. 조금씩 삼아와도 되지만 예. 잘못하면 은 어, 경기 침체로 지금 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음. 그럼 주식보다는 먼저 채권을 좀 사는 게 음. 낫지 않을까 이런 걸좀 말씀드리고 좀 음. 싶은 거죠 지금 채권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네 예, 맞습니다 뭐. 예, 예. 네. 자 그렇다면 저 국내 시장은 어떻게 조금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음. 한번 우리가 어~ 어떤 전략을 펴야 될까를 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 바닥이 아니고 음. 피부 기대감이 매, 매 먼저 반영이 됐다는 게 네. 현재 얘기지 않습니까 음. 그렇다면 어~ 대세 상승이 아니고 음. 기술적 반등이라고 가정을 대세, 하는 게 해서, 좋다. 어, 예, 한다면 그러면은 고점에서 음. 저점까지의 그 사이에 예. 한 50% 정도가 보통 회복을 해요. 예. 이제 과거의 사례를 예. 보면 그럼 8월 고점이 2,546 포인트였고 음. 음. 1 0월에 저점이 2,134니까 예. 대략 그것의 반이면 100 포인트잖아요. 2,134에서 100 포인트 정도가 음. 반 정도 되니까 음. 그럼. 2,340 포인트 정도까지 올릴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은 이제 기술적 반등의 일반적인 인, 한계 그렇죠, 그렇죠. 예, 잘 정리해 예. 주셨는데요. 어, 기술적 반등의 한계와 관련돼서 그렇다는 음. 전제를 한다면 결국에 있어서 지난 금요일 날 2,260 포인트 음. 때까지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2,260 포인트면은 예. 결국에 있어서 한 추가 음. 상승 여력은 이번 주까지일지 다음 주까지일지는 음. 잘 모르겠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한 70포인트고 70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주가로는 한 2% 조금 넘는 상승률이에요. 예, 또큰 의미도 없다고요. 그렇죠. 예. 조금 넘는 상승률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위해서 음. 이 자투리를 먹기 위해서 여기서 이번 음. 주에 매수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 예.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예. 결국에 있어서는, 지금으로서는, 어, 당분간 2200에서 2300 사이에 박스권이 음. 예상이 되니까, 예. 어, 차라리 좀더 다시 하락해서 2200포인트까지 음. 좀 접근한다면 그때 예. 샀다가, 예. 2300포인트 가까이 가면 팔았다가, 음. 이런 전략이 오히려 음. 현실적인 전략이 아닌가, 음.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10월 마지막 날 또한 동시에 11월 첫 주차 주가주식 시장 네, 네. 전망을 정해 리 보았는데요. 최근 11월 달, 12월 달 들어가면 일반적으로는 또 배당 이슈, 산타렐리 네, 네. 등등 특히 미국의 중간 선거가 마치고 난 기대감 네, 등등 등등으로 해서 네, 네. 또 현실적으로 최근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대세상승이 아닌가, <웃음> 예, 이런 분위기가 많았고, 그 이야기를 오늘 핫 이슈에서 같이 다루어 보았는데, 일단 보면 정책보다는 피봇, 그죠, 방향 전환에 예, 대한 어, 금리 인상을 조기에 수도하겠다 속도 조절, 자, 이런 것들이 시장을 더 크게 올렸다고 해석한다면, 네네. 그것은 기술적 반동으로 보는 것이 맞다. 예, 잘 정리하셨네요. <웃음> 어, 그런 관점에서 <웃음> 네.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한국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국내 시장은 위원님께서 정리하시기를 2200에서 한2300 정도에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박스권이 예상된다 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네네. 어 결과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운 투자가 필요한 시즌이다. 그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오르겠다 네. 이런 마음보다도. 네네. 오늘 이야기도 가을 연말장으로 이어지는 투자시장에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